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어떠한 종목에서 짧은 시간에 원금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되면서 주식이 주는 달콤한 독약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두 배의 수익은 짧은 시간에 시장에 헌납을 하였고 누구나 한 번쯤 때론 주식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경험하는 텅빈 계좌 흔히 말하는 땅통 계좌를 보게 되면서 시장의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 후에 전업을 하였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늘 좋지 못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때의 제 일상은 밥이 있는데도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밥을 굶고 모니터를 받고 저녁 한 끼도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며 차트를 받고 폴딩한 종목이 불안할 때면 잠을 청하지 못하고 차트를 받고 주식이 주는 불안정한 삶에 제 삶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일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글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저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두 분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물론 그 분을 추억하며 제가 적었습니다. 약간의 픽션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과 나눴던 대화로 혹시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은 초보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사실 그대로를 적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잠시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난 2년 동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합하여 약간의 종자돈을 마련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식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몇몇 관심종목의 주가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마음을 비운 것은 아니었겠지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 배당이라도 받으면 은행이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의 마음은 우량주와 배당이 유망한 안정적인 종목만 봐야지 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 참 간사하고 요상한 것이라고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HTS에서 등록된 관심종목 그룹군이 어느덧 바뀌게 되더군요. 전기차, 원전관련주, 자산가치주, 우량주, 배당주 등등 종자돈을 증권계좌에 넣은 후 실탄을 마련하고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2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아직 카지노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대한 도박기계를 놓고서 도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빨리 대담하게 치고 빠지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되는 날은 천만원 정도의 종자돈으로 오전 거래로 20% 정도의 수익을 올린 날도 있을 정도로 단타에는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얼마큼의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했지만요 처음의 마음은 그냥 배당 관련 주나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 10주라도 살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저의 관심은 현재 형성된 코스닥 관심 종목으로만 기울여 지더군요 예전 벌은 나온다고 치고 빠지기를 몇번 했었죠 물론 뉴스에 의존한치고 빠지기. 결과는 세금을 제하니까 6만원 마이너스가 나더군요. 총 거래대금이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더군요. 2년 정도 쉬어서 그런지 감이 아직 안 잡혀서 수익을 못내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이 마감될 시간이 오니까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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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동안의 재미와 스릴감을 버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식을 바꿔 타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직장생활에서의 단타 거래는 하기 힘듭니다. 그냥 10%만 수익률을 바라고 바꿔 탔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은 항상 개발부터 전 임상, 임상 그리고 허가 등록 등그 단계에 시간과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개발을 해서 실용화해서 본격적인 치료제를 만들어서 국내에 판다고 해도 시장은 좁습니다. 결국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팔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팔아서 기술과 관련된 비용을 로얄티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몇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장 진입의 장벽이 높은 곳이 제약시장입니다. 지금의 열기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며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잘 판단하고 투자하여야겠습니다.